매일 2만 명씩 쑥쑥 올라가는 그래프 점점 지쳐가는 의료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가 격리 중인 총리 브렉시트와 맞물려 엄청난 실험난이 예상되는 이 나라의 미래 올해 들어서 저는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영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기가 좋고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물론 제가 대도시에 살지 않아서 더 크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도시에 살 때도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푸릇푸릇한 풀밭 위를 걸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크셔에 살면서 뭔가 자연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멍때리는 법을 알게 된것 같고 각종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영국에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인지 그게 좀 헷갈리긴 해요 두 번째로는 집다운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정원이 딸린 이런 작은 주택들에 많이 사는데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중소도시 치고는 비싼 편이고요. 평균 집값이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방 4개, 화장실 1, 2개, 어 그리고 작은 정원이 딸린 그 정도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요 생활물가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순전히 슈퍼마켓 물가를 이야기한 거긴 한데 현재로선 그게 저의 유일한 소비이기 때문에 <웃음> 사는데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식비에 쓰는 돈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외식비를 제외하고 2인 식구가 식료품을 사는데 드는 한달 비용은 어한 35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식으로만 해 먹으려면 좀더 들긴 할 텐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꼭 김치를 배추로만 담지 않고 뭐 양배추나 당근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적당히 섞어 먹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웃음> 네 번째로는 노인복지가 아직까지는 잘 되어 있고 잘 굴러가는 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공공의료가 전액 무료라서 가난한 노인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게큰 장점 중에 하나고 국가기초연금은 한달약 80만원 정도로 북유럽에 비하면 아마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높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온 곳에서 받는 사설연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평균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겨울에 난방비가 보조금으로 매월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다섯 번째로는 갑을관계가 없는 직장 문화입니다.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가 뭔가 동등한 계약관계 같은 느낌이고 물론 직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마 존댓말이 없어서 또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좀 친근한 분위기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랄지 소수자 차별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덜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 밖에 또 영국인에 대한 고정관념대로 실제로도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 쉽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래저래 겨울이라서 좀 답답하고 우울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이런 좋은 점들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죠? 사실 어디에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한국 생활의 장점들 제가 생각하는 한국 생활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